네 오늘 강의는 C코드의 슬래시코드에 대해서 배워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슬래시코드 C코드의 슬래시코드 중에서 어, C코드의 구성음이 있는 미와 소를 근음으로 한 슬래시코드는 배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음 C코드의 근음은 도인데 도 말고 미를 미를 근음으로 하는 C 슬래시 2를배웠고요그 다음에 소를 근음으로 하는 C 슬래시 G 도 배웠습니다. 네, 이거는 코드 구성음으로 한거고요 근데 실제로 슬래시 코드는 코드 구성음 외에 코드에 없는 음으로도 슬래시 코드를 할수 있습니다.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음, 코드 이름이 복잡해 지거나 코드가 좀 계산하기가 음정 계산하기가 어려울 때슬래시를 이용하면 연주하기가 쉽게 됩니다 어, 많은 분들이 슬래시 코드가 나오면 당황 하시는데요 자, 슬래시 코드를 과연 칠 것이냐 말 것이냐 예를 들어서 c 슬래시 d 라는 코드가 있다 c 슬래시 d 라는 코드가 있을 때 어... 특히 어커시티 기타의 경우에 이거를 C 슬래시 D를 꼭 쳐야 되냐? 아니면 C 코드로만 쳐도 되느냐? 심지어 어떤 분들은 이거 D 코드로 치는 거냐? 이렇게 아시는 분이 있는데 슬래시 코드는 그 슬래시 아래쪽 음은 코드가 아니라 음입니다. 근음, 베이스음 그렇기 때문에 C 슬래시 D는 D 코드에 관련된 게 아니라 D 음을 칠하는 것입니다. 저음에 레를 칠하는 것입니다. 어, 예를 들어서 밴드에서는 그그음을 피아노의 왼손 저음 파트와 또 베이스 기타가 어그그음을 슬래시 그음을쳐 주기 때문에 어쿠스틱이나 세컨 어, 리듬 기타 같은 경우에는 굳이 슬래시 코드를 그대로 안 쳐도 되긴 하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음 특히 이제 세컨드 일렉 기타는 이제 고음역이기 때문에 근음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근음이 너무 높은 음이 나서 그냥 슬래시를 떼고 쳐도 되지만 어쿠스틱 기타의 경우에는 중저음 대가 있기 때문에 어 슬래시 코드를 쳐주면은 좋고 그리고 특히 인도자들이 음그 혼자서 기타로 기타 하나로만 인도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어 슬래시 코드를 알아두시면 어, 좋겠습니다. 그리고 슬래시 코드는 작곡이나 편곡할 때도 어, 많이 쓰이기 때문에 알아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.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배 c 슬래시 e, 그 다음 c 슬래시 g 외에 다른 그러니까 c 코드에 없는 음을 근음으로 어, 슬래시 근음으로 만든 코드들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먼저 그러려면요. 그러니까 결국 C 코드에 슬래시 코드를 한다는 것은 저음 부분, 근음이 움직인다는 것입니다. 자, 예를 들어서 C죠. 이게 C 코드입니다. 그 다음에 C 슬래시, 이제 이 근음, 근음인데, 음, 레로 올라가 볼까요? 근음을. 그러니까 C 슬래시 D를 쳐 보겠습니다. D. D는 D 코드가 아니라 레라고 말씀드렸습니다.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레를 놓으시면 되겠습니다. 이 기타는 제일 처음에 레가 바로 4번 줄입니다. 제일 처음에 있는 레가 4번 줄이기 때문에 c 코드를 잡은 상태에서 이 5번 줄은 필요가 없게 돼서 뗍니다 떼고 이 4번 줄도 이 밀을 잡고 있으면 안 되죠. 밀을 떼서 레를 만들어 줍니다. 즉 여기 손가락 하나로 여기 도만 하나 눌러 주면 그리고 위에 두줄저음을 치지 않고 4번 줄 이렇게 4줄 1, 2, 3, 4번 줄만 치면 C 슬래시 D가 되는 것입니다. 이 4번 줄개방현레 때문에 C 슬래시 D가 됩니다. 위에 두 줄은 치지 않습니다. 만약에 어, 스트러밍을 과격하게 하다 보면 5번 줄, 6번 줄 건드려져서 이렇게 지저분하게 되는데, 그럴 때는 이 남는 손가락으로 5번줄, 6번줄을 살짝 대서 이렇게 막아줍니다. 누르지 않고요 누르면 소리가 나니까 살짝 대서 막아주고 이게 C 슬래시 D 가 되겠습니다. 엄지로 막아 주셔도 됩니다. 엄지로 살짝 대서 5번줄, 6번줄을 막아주시면 은 C 슬래시 D. 자, C 슬래시 E는 지난 시간에 배웠죠? 바로 여기가 B입니다. C 슬래시 E 역시 4줄만 네 칩니다. 근데 여기 있는 B 말고도 여기 6번줄의 B가 더 저음이죠. 그러니까 이걸 사용하는 것이 사실 더 좋습니다.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운 그 코드 폼이 나오죠? C 코드인데, 6번 줄을 개방현을 치는 C 슬래시 2 입니다. 자그 다음에 C 슬래시 F 근음을 파로 바꾸라 이런 뜻입니다. 파는 여기죠. 그러니까 C 코드를 잡았던 손가락에서 이 손가락을 옮겨서 여기 8을 잡아야 합니다. 그러면은 나머지 손가락으로 이렇게 C코드를 잡아야 되겠죠 C코드를 이렇게 이렇게 C코드를 잡고 이렇게 올라가야 되죠 소리, 손이 좀 소리가 소리 나긴 나는데 손이 좀 불편하죠 예, 그래서 어떻게 치냐 이렇게 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그는 파를 누르고 여기 도 누르고 여기 미 이 하나만 누르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그러면 5번 줄, 5번 줄을 뮤트한다는 뜻입니다. 5번 줄을 이 파를 잡은 손가락을 살짝 눕혀서 5번 줄을 소리가 안 나게 하고 나머지 줄을 치면 바로 이게 C 슬래시 F가 되겠습니다. 근음이 파입니다. 5번 줄은 틱 하고 소리가 나죠? 그, 뮤트를 한 것입니다. C/ F 자, 근데 이 모양이 좀 어렵기 때문에 C/ F는 여기가 파면은 여기도 파거든요. 이 파를 이용해서 자 C 코드를 이렇게 잡았었는데 5번 줄 필요 없어서 떼고 이 B를 파로 옮겨서 이런 식으로 여기 파. 여기 도, 여기 두 손가락만 잡고 4줄만 네 치는 것입니다. C 슬래시 F C 슬래시 F 역시 위에 두줄 소리가 안나야 되니까 이 손가락으로 살짝 대서 소리를 뮤트 해 줘도 되고요 이렇게 소리가 나면 안됩니다. 살짝 대서 틱틱거리게 또는 엄지로 막아줍니다. 엄지로 살짝 막아줍니다. 아니면 이 손가락으로 또는 여기 있는 F 여기 있는 팔을 잡은 손가락을 살짝 올려서 손톱 끝으로 5번줄 뮤타하고. 6번째은 엄지로 뮤트하면 되겠습니다. C 슬래시 F 입니다. C 슬래시 G는 지난 시간에 배웠죠? 이것입니다. 여기가 솔이기 때문에 보통 코드책에 나와있는 C코드의 풀코드 모양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여기 Sol, C 슬래시 G 자, C 슬래시 A는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A-7과 똑같은 모양이 됩니다. 자. A의 음이 어딨죠? 5번 줄이죠. 5번 줄 개방형형이기 때문에 C코드를 잡은 상태에서 5번 줄을 그냥 개방시키면 됩니다. 그러면 이 모양이 a 7과 똑같게 됩니다. 이게 C 슬래시 A 입니다. 그러니까 a 7로 표기할 수도 있고 C 슬래시 A라고 표기할 수도 있습니다. 자그 다음에 C 슬래시 B. C 슬래시 B는 여기 도죠. 도가 이렇게 반음이 내려가면 되겠습니다. 손가락을 이렇게 바꿔 잡으면 편하겠죠? 자, C, C-B 예, C-B입니다. 여기가 C이기 때문에 6번 줄은 치지 않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하나 더 배우겠습니다. C스케일 음은 아닌데 C에서 중요한 음이기 때문에 C플랫음 C를 플랫시킨 음 을 배워 보겠습니다 이것은 c7 코드를 할때 많이 나오는 것인데 자 c c 슬래시 b 자이 b 가 이렇게 b 플랫이 되기 위해서 손가락 모양을 바꿨습니다 이런식으로 아까 a-7 모양 기억하, c /A 기억하시죠 이 상태에서 여기를 눌러야 되기 때문에 손가락을 이렇게 바꿨습니다 자 c 슬래 여기 B 플랫, 그러니까 C 플랫 음 여기 도, 여기 미를 잡습니다. 미를 잡고 치면 되겠습니다. 다섯 줄입니다. 여기가 C 플랫 음이 있고 아래쪽은 C 코드가 되겠습니다. 네, 슬래시 코드는 저음부가 움직이는 코드입니다. 그런데 그 음, 저음부는 내려가려는 성질이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론을 배우실 때는 그놈을 아까 올려가면서 C, C 슬래시 D, C 슬래시 E 이런 식으로 배웠지만 연습을 하실 때는 내려가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. C, C 슬래시 B, 그 다음에 C 슬래시 B 플랫 5번 줄입니다. C 슬래시 B 플랫, 여기 손모양 잘 보시죠? 여기 C 플랫이고, 미고, 여기 2번 줄 도를 눌렀습니다. 그리고 1번 줄은 개방현입니다 그러니까 C 코드에서 이 손가락을 떼고, 손가락을 이렇게 바꾼 다음에, 그 다음에 여기 그 음을 추가한 것입니다. C 슬래시 B 플랫 자, 5번줄이 름입니다그 다음에 C 슬래시 A 5번줄 개방시키면 되겠습니다 5번줄을 개방시킨 것입니다 라 C 슬래시 A 그 다음에 C 슬래시 G 6번줄에 소를 칩니다 그 다음에 C 슬래시 F 자 여기 도와 미를 누르고, 도와 미를 누르고, 5번줄은 뮤트하고, 6번줄 파를 누릅니다. 이게 어려우신 분은 여기 있는 파를 쓰셔야 됩니다. 여기 높은 파, 파와 여기 도, 그래서 네줄만 치셔야 합니다. 그 다음에 C 슬래시 /E, 2, 6번줄 개방 입니다. 여기도 있죠? 역시 네줄만 치셔야 합니다. 저음을 쓰시려면 6번 줄 이렇게 하시고 여기는 4번 줄부터 치시면 됩니다. 항상 필요없는 줄은 손끝으로 뮤트를 이렇게 해줍니다. 엄지나 그 다음에 C 슬래시 D죠. C 슬래시 D는 4번 줄 4번 줄레를 개방하고 C 코드 잡은 상태에서 4분율 내를 개방하니까 이것만 남죠. 이게 C 슬레 D입니다. 다시 C. 자,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. C. C 슬 C 슬 B 플랫. 그다음에 C 슬 A. C 슬 G. 그다음에 C 슬 F. C 슬 E. 시슬시디 다음에 C 지금 저음이 움직이는 게 들리시나요? 도 도시 시, 시 플랫 라솔파파미미레도 이게 들리셔야 합니다.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